그려려니 하고 살자, 살자. 살자. 인생 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만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랴. 그러니 그려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나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주랴. 마땅찮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르니 하고 살자. 산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려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되는 일도 잊지 않던가 그려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려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려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잊지 않던가 그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랴. 그려려니 하고 살자. 꼼꼼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털어는 좋은 햇살 보여 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리어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리어려니 하고 살자.